바른 행위는 무슨 행위가 바른 행위일까요? 무위행이 된단 말이에요. 무위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행. 집착함이 없는 행.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돼 하고 고집과 집착이 있는 행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자식이 대학을 준비한다거나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진급시험을 준비한다거나 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야대 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제 부,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하고 본래 진리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우리 자체가 본래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맡기게 되니까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붓고 떨어지는 건내 일이 아니라니까요 법계 의 일이지 인연의 일이지 인연에 맡기는 일이지 그러니까 속 편한 거예요